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앱이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개조해서 여기에 버튼을 만들고요,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컴포넌트가 사라지게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펑크를 볼지안볼지를 보일지 결정하는 UI를 만들어 볼게요 어... Set Muse가 아니라... <웃음> 아 지금 밤이 늦어가지고 제가 계속 졸린 것 같아요. 스테이트. <웃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보이게 할 거니까 트루를 줍니다. 자, 그리고 걔를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 하나는 뭘로 할까? 이름을 펑크, 쇼. 그리고 셋, 펑크, 쇼. 이렇게 해서 이 스테이트 값을 여기에서 이용하는 거죠. 자 중괄호를 이렇게 감싸고, 펑크 쇼가 투르면 얘가 나오고요. 펑크 쇼가 폴스면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하는 코드입니다. 자 실행했을 때 이전과 똑같아야 돼요. 계속 보여야 되니까. 근데 얘를 제가 폴스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죠. 잘 없어졌네요, 그죠? 음. 자그 다음에 뭐 이왕 하는 거 밑에 있는 클래스도 안 하면 섭섭해 할 거니까 클래스 쇼, 셋 펑크가 아니라 클래스 아 지금 졸음 강의 하고 있어요 제가 <웃음>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클래스 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UI를 좀 만들 건데 일단은 input, type은 button, value는 remove, 뭘 해요? func. 그리고 또 하나는 remove, c o n f on 클릭했을 때 펑션을 주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set func show false로 바꾸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해요? set class show false로 바꿉니다 에러가 나서 보니까 input 태그를 안 닫았어요 자, 실행을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켜볼까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이 펑크는 얘를 제가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실행이 됐죠? 얘가 누구예요? 이렇게 컴포넌트가 생성됐을 때딱한 번만 호출 되는 얘가 컴포넌트가 소멸될 때 실행이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실행이 됩니다. 예. 왜냐면 애들도 클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클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함수의 내용을 실행했을 때 했던 작업을 정리할 때는 return 값으로 전달한 값을 React가 어, 호출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클래스에서 컴포넌트 윌 언마운트를 제가 구현을 안 해놨네요. 컴포넌트 윌 언마운트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했을 때는 얘가 호출 되도록 얼마나 오타를 많이들 내면 이렇게 <웃음> 내용에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나요? 자, 이거를 딱 클릭하면 그때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 m o u n t 가 호출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리 작업을 클래스에서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여러분 고생들 너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만한 주제를 소개해 드리고 저는 지금 너무 졸려서 자러 가야겠어요 <웃음> 자 일단은 우리 리액트의 홈페이지에 뭐 중요한 얘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문제죠 그래서 훅에 대한 뭐 개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를 훅할땐 어떻게 하나 이펙트를 훅할땐 어떻게 하나 이게 우리 수업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훅을 만들 때는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만의 훅을 만들기 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useEffect, useState와 같은 훅을 썼는데 나의 훅도 만들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복잡도를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훅은 딱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useState와 useEffect, 근데 그거 외에도 useContext라는 것도 있고요 유즈 리더 리듀서라는 것도 있고 콜백이라는 것도 있고 메모라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장된 그 뭐죠 훅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훅과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는 것들이 이렇게 정리돼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도 아직 다안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클래스의 부하 같은 역할로 <웃음> 되게 주눅 들어 있었던 함수가 이제 독립선언을 한그 아주 역사적인 순간에 같이 서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고 어, 축하드립니다.